부장님 오시니까 예. 브리핑 제대로 해라. 예, 잘하겠습니다. 응. 예. 근데 부장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아이고, 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유, 부장님 아이고, 오셨습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유. 내가 좀 늦었네. 예예. 어? 부장님이 거못 보던 옷인데요아 이거 우리 와이프가 이태리 여행 가서 산 거야. 아, 아, 그래요? 아, 왜 이쁘지? 비싸 이야. 보이네 이거. 아유, 제가 걸어놓겠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걸어놓 아유 좋겠네. 아유. 야, 또 그거 못보아옷이다 이거 새로 산 건데요. 어때요? 이야. 좋아 보이네. 아니 어디서 샀어? 동네 음. 시장에서 샀어요? 네. 지금 안목이 있어! 야당도 야, 집에 똑같은게 있어요! 음. 어? 나 이거 어색하네 옷이 어. 자, 생를 시작하자고! 왜, 예, 예. 자 한대리! 네 예. 일사무기 판매실적보게 해봐 네, 음. 여기 차트를 보시면요 음. 검은색 스티커가 많이 붙어있는 이 서울지역이 가장 판매시적이 높은 곳이 어, 되겠습니다 뭐. 부산지역이 스티커가 더 많은거 아니야? 부산이요? 아! 부산이요? 이건 보시다시피 먹구름이 아주 많이 끼어 있는 상태고요. 내일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 아니, 죽겠구만. 아, 죽겠구만. 다음에 어? 대전을 보시게 되면 먹구름 하나 없는 아주 화창한 날씨가. 야, 야 너뭐 하는 거야? 일기예보 하는데요? 아니 무슨 소리야? 이상하게 날씨 알려주고 싶네. 아니 당신이 그러니까 니가 만든 대이 아니야. 신인 네. 예. 네가 한번 해봐라. 예, 예. 그래. 자 일단 그 차트를 보시면요. 예. 아 이거 회중이 전화. 네. 여보세요. 예. 우리 회사 신제품이 도착했어요. 오, 예 네, 알겠습니다. 야. 비씨가 빨리 갖고 와. 출신의 물 빨리 해볼. 갖고 와. 그 그래. 어. 브리핑 계속해 보고. 예. 또 북쪽을 보시게 되면 아주 음. 화창한 날씨가 <웃음> 계속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예, 봄이 오는 거야? 예, 네, 그렇습니다. 하하. 다 신입사원 어디 갔어? 결근했는데요. 결근 어떻게 시킨 거야? 아이 그자. 어? 죄송합니다. 그 제... 물건인가 보다. 저 물건 좀 보십시오. 누구세요? <웃음> 잡상 있는데요. 야너 신입사원 아니야? 이상하게 잡상이 간대. 난 날씨 알려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오! 어? 희양 아이, 정신 차려! 아, 이거 왜 빨리 갖다 버려? 이거, 이거 아이, 뭐에, 뭐야, 이거? 좀, 밟아버려. 아, 나 진짜 뭐야, 아, 아, 이거. 아, 진짜. 아, 예. 근데 시대표 가지러 가는 데왜안 뭐 오는 거야? 아, 진짜, 저거. 저가... 집에 갔어요. 아, 차들이. 아, 네. 아유, 배가 고프다. 이거 회의가 길어지니까. 아, 음식 아, 예. 시켜봐. 예. 알겠습니다. 예. 응. 여기 탕수육 대짜 하나 주세요. 아, 네, 네, 네. 자, 예. 브리핑 계속 해보고. 네. 예. 음. 일단은 그, 저기. 네, 탕수육 왔습니다. 하나 하나 자 어? 이거 뭔가? 신제품인데 와, 감시지가 좋았구만. 냄새 그 막이고. 그 어. 이게 우리 회사 중국식품 개발부서라. 이게 야심작이에요. 제법 분위기표좀 자세히 해봐. 손살고기. 잠깐만 있죠. 이걸 튀겨서 만든 이 표전 탕수육 아닙니까? 쓰디가 세 장짜리. 세 장짜리. 잘 바르겠구나. 아니 어떻게 아, 그런 생각을 예. 했어? 우 위에서 인쇄해 놓았다 신제품도 나왔으니까. 회식을 하러 가자. 회식을 하러 가시죠. 아이고. 잠깐만. 이거 내옷 같은데? 동네에서 산 건데 야난 똑같은 거 있는데 날치면 어. 어, 똑같은 게 있는데 야 이게 유행하나 보네 언제 그 말이 가니다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홈쇼핑에이산 아이고 이게 아이고 900원. 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아이짱 아이고 이고아이렇게 너는 내이다아이아이 아이고 네. 신이? 네. 자네가 이네줄 알고 선어 한참 한참 뭐. 쳐졌네? 어이, 어이, 진짜 저회식장소알나내거안나예저 예, 따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어, 네, 네, 네, 네. 어. 회식장소 어디야? 여기 인데 도와주고 뭐들나왔나 있어 보이네 이게 잠깐만 이탕수의 꿈에서 본것 같은데 나도 나도오 나도. 나도. 희한하네 <웃음>